Thank you. 大丈夫今入れるはいはい材料は全部揃ったか全部で揃いました大丈夫です 가고 방문 だったので、ソウルを離れてからかなり経ちました여이 셨으니 서울 떠나신 지꽤 되셨겠군요. 20일이 넘었습니다. 아, そうですか。 음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웃음> 말도 마십시오. 한국 음식이 그립습니다. <웃음> 아, 그렇네 <웃음> 뭐 이렇게까지特別に大統領の好みそうなものを用意いたしましたどうぞお召し上がり 특별히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드셔보시죠 아, 네お味の方はいかがですか 맛이 어떻습니까?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뭔가 예엔 맛 같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맛 같고. 한국에서도 이런 맛은 찾아보기 힘든데. 아. そうですか. 아, 정말 그렇습니까? <웃음> 우리 불고기와 김치에 이런 오묘한 맛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군. 어두럽게 됐. 아. 今召し上がってるのは焼肉とキムチ です. 와가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야키니쿠와 김우치입니다. 우리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오크치니아이, 嬉しいばかりです. 입맛에 맞으셨다니, 당연입니다. 그럼,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대체 누구입니까? 미나상, <목소리> 만족사람이다 皆さん皆さん満足され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 많이 컸냐? 야, 형이, 좋은 거 줄게. 그치 성찬아, 성찬아, 있잖아. 우리 양반이 요즘 통 입맛이 없다면서 밥을 먹지 못해. 어? 아이고, 형님? 응. 음. 식욕이 글쎄 뭐가 있을까. 보자. 아, 이 차조기 잎이 아, 좋겠다 없네. 얘를 다리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한 잔씩 한번 드려보세요 이 차조기 독특한 향기가 위액 분비를 돕고요 식욕을 증진시키면서 뭐 위장이나 대장, 소장 얘네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알았어 자, 감사합니다 네. 아참, 뭐큰 딸내미 수능 준비는 잘되가요 아휴 안 그래도 애가 요즘 체력이 딸리는지 잠도 통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해 있어 있어 있어 임금님께도 진상했다는 이 보은 대추 네? 자맛좀 봐요 그래요? 이 대추 단맛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 안정,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직박 이거자어지은 음, 박사야, 박사 <웃음> 성찬이, 정말 나랑 식당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아이고, 누님 다른 누님들 질투하신다니까 그러네 맞아 <웃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식객으로 남아 있어야 우리 원서동 주민분들 건강 챙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저 아니면 누가 챙깁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식세계와 선포식에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재 확립을 위해 김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뒷북도 치시네. 뭐라고? 뭘진다고 아, 아니에요. 계속하시죠. 상주국감이 몸에 좋은 이유. 아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덩어리 아이가 숙취해서 피로회복 기간지. 아이거 마이 다차부고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남자들 정력에 치킨 아이가 자연산 비아거라 <웃음> 아, 죄송합니다. 예, 네, 편집장님? 약골청 너 뉴스 봤어? 김치대예요? 그럼 그렇고, 성편이 어딨냐? 아니, 그거요 저한테 물어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요? 기자한테 물으세요. 오늘 걔는 봐, 일주일이 많아갖고, 당도가 확실히 틀릴 게구만 어, 적어요. 그렇지? 어, 한 서른 꾸러미만 주시고요, <웃음> 어. 어, 방건 씨도 한 상자 주세요. 방근 씨? 어. 김 씨! 아, 아이고, 아저래 부르기만 하면 깜짝 깜짝 놀래 너. 그방건 씨도 한 상자 꺼내오서. 아, 예. 새로 오셨나봐요? 아니, 상주 사람은 아니고. 뭐, 어디서 왔다 갔더라? 한 일주일 됐나? 사람만 하는 진국이다, 진국. 내가 인복을입다니까ご一緒で기て本当に光栄でした <웃음> <웃음> <웃음> <레 muscles> 한국에 れても呼んでくださればいつでも駆けつけます私も 공예 데<音楽> 스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김치 천날 밤 지내는 소리하고 있네. 내 눈에 흐이들어서 나무가 자라리 가는 아림도 없어요, 마이. Just moments. <웃음> 35%는 동주은행 25%는 세종보증신타또 나머지 20%는 새 마을 금고권에 <웃음> <웃음> 영감님거은 말이죠. 여기 대문하고. 어. 여기 나무 두색으로밖에안 되네. 더 잡지 않냐? 이게 얼마짜리 골프? 사모님, 이 사모님이 영감 좀잘다 일러 봐. 정말 뭔 일라면 그땐 우리도 몰라요. 아, 명함 드렸나? 예, 받았습니다. 연락 드리지요. <웃음> Have a nice g o day. <웃음> 아이고, 재수 없겠지. 좋았어요. 누구예요? 오늘 장사 안 해요? 야임마반년 만에 나타나서 인사는 고사하고 장사 타령이냐?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저 음. 왔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제가 진작에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성찬식품이 사람들한테 요즘 난리예요. 그래갖고 못찾아뵙고 어머니, 저 보고 싶으셨구나? 진수도 왔구나.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아, 이게 둘이 똑같아요. 성찬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너 좋아하는 비빔국수 말아줄까? 야, 어머니 비빔국수 그거 요즘 막 꿈매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 준비하는 동안 얼른 좀 씻어라. 네. 체하겠다 국수에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웃음> 이런 거은 <수> 처음에요 이 진짜. <웃음> 왜 제가 만들면 이런 맛이 안 나죠? 몰라서 물어. 비빔국수는 김치 코명 맛이야. 응? 어? 잘 익은 김치를 곱게 썰어 넣어야 되는데, 너님 마 김치 맛이 너무 써. 에. 매워겠죠. 김치가 커피도 아니고. 음, 맛있다. 어디 편찮으세요? 그냥 감기약이다. 가게 문 닫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벌써 2주나 됐네.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저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돌려보는 게 죄송스럽지. 응? 응? 누구 왔나봐요. 네, 이놈들을 당장 그냥 가. 아이고. 아, 저... 이놈의 자식들은요? 네네네네네네네네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곱고, 여전히 이뻐. 나는 많이 변했지. 너도 똑같아. 똑같이 이뻐. 아니야. 나 많이 변했어. 근데 나 지금이 더 좋아. 여자라고 주방에서 칼도 못 잡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는 줄 알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 그게 한국 사람들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전통이니 관습이니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온 거좀 너무했다. 너는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될 때까지. 나야뭐 아, 이제 누나가 들어와서 춘향각 맡으면 되지 뭐. 그죠? 아마 누나 실력이면 대단할 엄마, 거야. 엄마 이런 거다 춘향각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도 놔두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내가 다알아서 할게. 그래서 전부 버리고 온 거야.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살라고. 춘향 각이니 뭐니 이제 잊어. 네, 과일 좀 매울까요? 과일? 성찬 씨, 친엄마 얘기 좀 해줘 봐요. 갑자기 그건 왜? 꼭 보면 친딸보다 더 친아들 같아 보여서요. 음, 뭐 그래 궁금한 게 많아.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떻게 알았는지 만났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 오늘은 좀 늦을 것 같고 내일 올게. 장은아. 응? 오기 전 네가 보낸 편지 봤다 그런데 춘향각은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춘향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없애려는 거잖니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내 마음 썩게 만들었던 게그 잘난 기생 타이틀 하나뿐이었는 줄 알아? 말해봐.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내가 엄마가 사랑해서 태어난 자식이야? 그게 얼마나 더러웠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버러지가 된... 두고 봐. 다 밀어버리고 새 출발할 거야. 알아? 엄만 여자이기 이전에 엄마야 난 하나밖에 없는 엄마 딸이고 또 가게? 또올 거지? 누나 보니까 우리 옛날에 음식 내기 했던 거 생각난다. 그때 나 진짜 밥이었는데. 그래. 어렸을 때 우리 진짜 그러고 놀았지. 너랑 나랑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이. 찬이 너마저 날 막는 사람이 되지는 마.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춘향각은 우리한텐 집이잖아. 누나가 지금 같은 요리사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음식에 아직도 춘향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그럴지 몰라도 난 아니야. 테이블을 새로 다시 짜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잘될 거야. 이거 좀 봐봐. 진짜 쌍 밀어버리고 이런 거 지를 건가 봐. 일본 수상관저 수석률사까지 한 천재가. 성찬 씨 누나 할 거라고 진짜 꿈에도 몰랐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배장은 요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최고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김치 대회에 참가하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한국인으로서 삶의 한 부분인 우리 고유의 음식이 세계화라는 기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김치대회 나가보는 거 어때? 이번 대회 우승자한텐 우승 상권뿐 아니라 정부가 세울 전세계 항공 레스토랑의 독점적인 김치 납품권도 주니까? 성찬식표, 아니 취향각표 김치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토르의 기회도 되잖아. 그럼 비껍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나 요리 대회 같은 거 별로야. 내가 만든 음식 가지고 판사 앞에서 유죄냐 무죄냐 선고받는 그런 기분인 것같아 세계 정상급 요리사 위치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 데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음, 글쎄요 전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 시험공부 죽어라고 하고 나서 점수 기다릴 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그럼 배장은 요리사는 이번 대회를 즐기실 수 있겠네요 <웃음> 아닙니다. 최고의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다양한 레시피까지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 정말 숨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김치대의 1등은 벌써 정해진 거네. 나 혼자 허물지. 해보지도. 속여도 내 네, 셔는 못 속입니다. 뭐예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왔어? 원산지 허위 표시 중죄인 거 알죠? 허위요? 아 아니, 허위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 진짜. 여기 사람 불러서 확인해봐. 내가 전문가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가게 문 닫을 생각을. 당신 뭐요? 국산인데요. 배추 해남 거네요 맞아 해남 이 해남 배추 특징이 해풍을 맞고 자라서 당도가 뛰어나고요 노란 속이 꽉차 있거든요 배추는 해남 배추여도 양념은 중국산이야 <웃음> 중국산 고춧가루는 국산보다 붉은 빛이 강하죠 딱 봐도 알겠는데요 뭐 국산 맞아요 그리고 중국산은 이 김치 속에 고추씨를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배추는 약간 수분이 많아서 이 아삭한보다는 물컹한 느낌이 들고요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뭐, 대수, 대수, 대수. 우리 집은 음식 갖고 장난치는 그런 집 아니에요. 그게 뭐, 8 0 0나까지 이렇게 해서 남는 거 없다니까. 없긴 왜 없어, 있지. 국 <웃음> 단골. <웃음> 저기요, 체크란 번. 준양각 이순금 여사의 장남 배성찬 이참 정확한 사람이야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청운동 이거 이거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이호가명인데저 어? 그냥 성찬인데요 <웃음> 에이, 내 말이고 협박이라고 듣지 말아요 이거 자본주의식 대화니까 이 노인들은 말이 참안 통해 하지만 이 정확한 사람들끼리니까 이뭐 자로 젠 듯한 다얼로그 이거 좀 해보자는 거지, 응? 어? 아, 난이 우리 동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원주민 재정착률 상승작용을 목표로 이 동방서주 주경 야동하면... 야동... <웃음> <웃음> <웃음> 야동 봤어요? 넘다. <웃음>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연락 줘요? 어? 아우 어, 어! 코팅된 거야! Have a nice day! 아. 조 사장 쪽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어머님 누나만 좀 타일러 주세요. 아니다. 빚도 많고. 어차피 없어지할게 운명이라면. 제 마음이라도 풀어주는 게... 오늘 영업 안 하시나요? 아, 저, 문이 열려있어서... 오늘 영업 안 하시나요? 저,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가 당분간 휴가 중인데... 아, 저, 어머니 실망이 크실 텐데... 미국에서 온 거라서요. 예. 어떡하죠? 아버님 기일이라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 집에 추억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모셔라. 산이 변변찮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오기도 전이었지 춘향 가에서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더구나 큰애 생일이라면서 왔는데 백반 하나시 켜놓고 아이들 셋을 챙기는 모습이 어찌나 안돼 보이던지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으실까 조심하면서 이것저것 챙겨드렸단다 그걸 잊지 않고 찾아오신 거네요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 10년을 넘게 찾아주셨었는데, 더 이상 저분들의 추억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게 제일 속상하구나. 진짜 안 먹을 거야? 배 안고파? 응, 괜찮아. 저는 역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말 할지 다 보이거든. 춘향강 얘기면 그냥 가. 너하고까지 싸우긴 싫으니까. 그래 누나 말처럼 내 얼굴엔 내 생각이 너무 잘 보일지도 몰라 나 대회 나갈 거야 김치 대회 미쳤구나 아니 너무 말짱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늘 내기를 건건 건 누나였잖아. 뭐든 부탁을 들어주려면 내게에서 이겨야 한다고. 춘향각도 그렇게 하자. 이긴 사람 결정대로 하는 걸로.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엄마가 시킨 거야? 아니면 네 진심이야? 100% 내 스스로 결정한 거야. 누나는 춘향각을 없앨 이유밖에 없지만 춘향각을 지켜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았어. 그게 내 이유야. 저 김치대 할래요. 그거 제 거예요. 아셨? 아주... 제 본선에 앞서 축제 현장인 합회 회장입니다 이번 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마리아인들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라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가 인간 형성에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치저보덤도 김치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 항상 가고 있어요 어머 아버님 김치찌개를 준비하셨네요 예, 3대가 다 모여도 이 김치찌개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다 필요 없다니까. 내가 엄마몰래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는 이중구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차 주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인 김치에 걸맞게 한꿀 표현하는 화두 중 하나인 백의 민족입니다. 고추의 전례와 상관없이 우리 김치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맵지 않은 김치가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그 종류와 맛 또한 지방마다 특색있게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들의 손에서 탄생될 최고의 김치를 기대합니다. 백김치나 동치미보단 좀더 특별한걸로 승부를 걸어야겠네? 이번 주제엔 아무래도 그런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조수가 허당은 아니네. 이번 주제가 뭔진 들었지? 발효를 돕는 고추를 안 쓰고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만들어야 한다면 결국 맛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뭘까? 넌날 절대 못 이겨.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이게 정말 니네 뜻이라면 끝까지 버틸게요. 대단하긴 하다. 저 끝없는 자신감 좀 봐. 아무튼 가르쳐 줄 거면 다 가르쳐 주던지. 단만속 빼놓고 말이죠. 아, 라고 는 거. 10년 먹은 최고 천일염이 좋으네요. 가져가셔.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하지만 이것도 내가 찾는 건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난 최고의 소금이 필요하다고. 자연을 만들어 주세요. 저 인터넷이나 마트 가면서 파니까 거기 가서 알아. 공장에서 만드는 자염이나 살려고 랬으면나 당신 찾으려고 이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난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그런 자염이 필요해요. 돈은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요. 얼마면... 돈?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슈? 아, 하여튼 난 모르겠으니까 만들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요. 그럼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어, 성산이 왔구나 네 그럼 뭐 줄까? 갈게요 아니야? 도대체 뭘 만들겠다고 그래? 말해봐봐. 내가 도와줄게. 그냥 일반적인 소금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내가 사온 거한번 써봐봐. 저 되게 되게 비싸게 줬는데? 그, 우리 편집장님도 소금하면 주겸이라고 주겸으로만 이따 으신다 그러던데? 주겸은. 몸에 좋긴 한데 김치 담그면 맛을 내기가 힘들어. 야,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요리사들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할인마트 같은 데서 소금 사다 쓰겠냐? 답답하니까 그렇지. 배장은그 여자는 지금쯤 이 마법의 소금을 구하려고 어디서 영혼이라도 팔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 안 돼? 할인마트 최상품 소금이 안 된다면 어디 신안이나곰소나개꼬불쳐은 소금이라도 구하러 가야 될거 아니야. 경연 대회 본선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저 단지들 안에 고춧가루가 아닌 어떤 놀라운 재료가 숨어 있을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놀라운 김치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한두 시간 두 시간 안에 요리사들은 각자의 재료를 최고의 김치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단계별로 일주일씩 모두 세 번의 주제가 주어지죠. 네. 맛과 모양, 창의성이 각각 100점 만점으로 채점되고 이 차에는 열 명만이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다시 단두 명만이 결승에 올라 우승을 겨룰 수 있습니다. 남았는데요 드디어 소금을 쓰기 시작하네요 세계 최고 프랑스의 게란드 소금에 비해 우리 천일염의 칼슘은 비슷한 반면 마그네슘과 철분은세배나더 많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심사위원장 오장석 교수님, 요리연구가 공현덕 원장님, 또 농림수산식품부 김만수 국장님 휘하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다음 라운드에 향방을 가늠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배추에서 분화된 채소죠. 주로 샐러드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콜라비로 김치를... 어, 전통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군요. 이번 대회의 취지가 전통적인 방식만은 아니라고 해서요. 전 세계 식문화 중 우리나라만큼 반찬 문화가 발달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대표 음식 김치마저도 밥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차라리 마야 조연인 반찬에 머물고 있죠. 전 우리 김치가 훌륭한 에피타이저 음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의 첫인상과 식감을 자극해서 보다 훌륭한 식사를 안내해 주는 바로 그런 음식 말이죠. 두 김치가 만나면서 서양의 샐러드 같은 느낌을 갖게 된 거. 거기에 바로 세계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음식의 멋이 있지 않을까요? 음... 양배추맛이군요. 무맛인가? 소금마 같기도 하고. 음. 대단한 맛입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묘한 맛이군요. 이 깊고 오묘한 맛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건 소금인데 토판염인가요? 자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통 소금이죠. 자염이요? 어, 얼마 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는... 아니요. 공장 자염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전통의 방법 그대로요. 전통과 퓨전이 절묘하게 만나는군요. 어? 정말 듣던 대로 훌륭합니다. 이야, 역시 성공한 여자는 말투부터 다르다니까. <웃음> 또 만나네. 음, 전통적인 방식의 전라도식 검들김치네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모델들 소금에만 신경 썼을 때 전통간장을 생각하셨네요 창의적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우선 간장의 깊은 짠 맛이 총각무의 아삭아삭하는 맛을 최대한 살려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오 교수님? 음, 소화를 돕는 국물 맛이 함초의 바다 향과 어우러져서 더욱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산 맞습니다. 아, 간장이. <웃음> 예, 지금 전광판 점수 올라갑니다. 1번 조희돈 총점 225점, 김주영 275점, 최종 결과는 성찬 1위, 배장은 2위. 거봐, 내가 성찬이 이긴다고 했죠. 김치를 통해 아침의 나라를 표현해내기만 한다면 어떤 김치라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 후 자리를 옮겨 김치의 환상적인 세계에 다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말인데 형님. 내이 형님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이 형님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형님. 그럼 이걸로 우리 동네는 다 끝난 거야? 끝이라뇨. 형님이 처음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형님. 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have a good time and have a nice day.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떡 하려고 도장을 찍어줘요? 정말 춘연가 팔거예요? 앞으로 최소한 12시간은 조용할 거야. 네? 12시간요? 아니 무슨 콩탕 국물 끓이는 것도 아니고. TV에서 잘 보고 있단다. 수고했다.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남을 만한 사람들만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 장은이가 어려서부터 음식 만드는 일에 뛰어났지만 찬인 네가더 나은 점도 많았단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네 음식에는 뭐해? 출동 안 해? 어, 어머니, 제 음식에는 우선 다녀와라 동해로 간다고? <웃음> 네, 천재요리사가 동해 뜨는 애를 건질래나봐요 잠 늦겠다. 몸 조심하고. 예, 그럼. 어머니도 감기 얼른 나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곧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김치 담글 생각은 아니 겠지 왜? 안 돼? 김치가 종류만 해도 200개가 넘어 재료가 수도 없으니까. 평안도에선 김장 담글 때 생돼지 고기 같이 넣는 거 알지? 그래도 대게 넣는 김치는 처음 들어본다. 대사에서 영덕 대게 사이서 대게. 새벽에 갔자아온 싱싱한 대게요. 야, 개 좋네요. 예, 개 좋습니다. <웃음> 올라가요 이끼라. 인도는내 이끼다. 음. 맞지? 아이고, 응. 잘 맞지. 저런 아줌마가다 어, 있어? 어? 저 아저씨. 고까 맞지? 고깡. 맞죠, 고깡? 어, 어. 아저씨! 어. 상주! 음. 아저씨 맞죠? 음. 여수는 저가 최고다. 아니, 왜요? 같이 가시... 그래요.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가요, 아저씨. 됐다고만. 간만에 고향 온게네 공기만 마셔 든든하다. 아 맞다 찜집물때 그 김치 돌라 켜라 일반 김치 말고 아들 먹이는 김치로 가라 응. 아, 가라 당신 따라다니다가 쫄쫄 굶기만 하고 얼른 드시기를 하셔 자. <웃음> 와, 아줌마, 아줌마 아들 달리기 선수였어요? 어이구, 서울 서원 아가씨라 그런가 눈썰미가 있네. 사람 볼 줄도 알고. <웃음> 이래봬도 우리 자가. 우리 도 대표 출신 아이가 나가 몸이 이래가 참잘 미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그뭐 달리기만 했다 그뭐면잘잘 잘 달리는지 뭐 신문에도 나고 뭐그때뭐 달리가 안돼야다막야바라그요요요요 요고 저등학교 다닐 때는 영판쯤은 했는데 달리기만 했다 하면 막 그만 전신다일등인기라 와, 나뭐 거짓불이 하는 것 같나? 참말이 돼이, 응? 잘생겼지? 지금도 육상선수예요? 응, 아니. 지금은 달리는 게 아니라 도망다닌다 우리 야아가 그는 짓을 할 놈은 절대 아닌데 누명을 씌운 게라. 아모 사람들이 뭐라케해도 내 뱃속에 열 달이나 눕고 있던 내자식인데지 새끼 애미가 몰리면 누가 알겠노? 어째 이상하더래니. 아, 무서워 죽겠어, 진짜. 혹시, 연쇄살인범 아니야? 오바하기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진 않던데. 이 사람이, 뉴스 안 봐, 뉴스? 이웃 사람들 증언이 다 똑같잖아. 절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다고, 이 기. 그냥 출발해. 뭐해, 얼른 출발하라니까? 18살 때까지는 여섯 쭉 컸다. 밖에 나가가 진짜 내가 진짜로 안해본 일이 없는데 그때 진짜로 치겠다. 근데 사람 일이 잡꾸이대 술먹고 뒤발이 붙다가 살짝 밀었는데 개수가 없을라니까네 그럼 사고 잖아요 그래도 살인은 살이다 근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미치게 보고싶대짜바리도 아직도 눈에 불키고 댕길기 뻔한데 요아버이 쏙이 애리다 왜낯작을 드노? 그래 얘기라도 듣고 싶더라 우리 엄마 자리있다고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한테 자랑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진짜로? 출첵 맞는너있네뭐 잘할게 있다고 얼마나 인간이 안 되는 자식인데 내가 내가 그 양반한테 어떤 식인지 알아? 웬수다 웬수. 왼수. 지어우이 다리 잘라먹은 웬수. 알아 알아. 그게.. 뭔데요? 우리 엄마 아빠 가 아니라 엄마. 야, 야, 엄마. 엄마. 여자야, 뭐 시지 말. 엄마, 엄마. 밖에 그 사람 지킬지도 몰라. 상다라 미쳤구나, 말도 없이. 아, 정말. 아이 아휴. 아, 밤에 나갔던 배는 딱 이거 한대 뿐이가. 천둥 소리 못 들으셨어요? 태풍 지나갔잖아요. 개사로 나오셨어요? 응. 어, 그렇기는 한데. 이제. 고눈때깔좀 봐라 곱네. <웃음> 엄마. 아줌마. 그렇게 좋아요? 아무 뭐, 전혀도 시집가가 라 하나 가버래 세상에 좋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한내는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한내는. 가슴 입에 밥 들어가는 거다. 엄마! 자 엄마! 엄마! 엄마! 는일켜 주고만 안된다 엄마, 안 된다! 아이 i l l be. I 아이고 l be. I w 아 l l b 야 I will 아이 I 야 i 이 l 야 e I w i 이 l be. I will e i 떨이 한 무더기 오천 원다 가져가요 떨이 떨이.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요? 그놈 친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어. 하지만 커가면서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었는지 그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징호가 될 만큼 뼛속 깊이 사무쳤던가 봐. 찬이는 김치 한 통을 갖고 왔어 엄마가 담근 마지막 김치였지 녀석은 그 김치를 먹지도 않고 몇날몇 몇 달을 끌어안고 바라만 보다가 못 남겨서 찬이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기가 데리고 살다가는 찬이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이고 올 손님은 없어도 깨끗이 쓸어놔야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웃음> 아이 자식들은 열두시간지 지난데? 아이고 생각보다 둔한 놈들이야. <웃음> 형 씨. 야이 자식아. 열두시간 만에 님자는 어디다 갔다 팔아먹고 형 씨야 형 씨는. 아참 대단들 하십니다. 예? 영감님은 혼인신고도 안돼 있고 아들 딸은 다딴 곳으로 위장 전입해 있고 이거 완벽한 알바뀌 맞습니다. 그렇죠? 나 조동이 우스운 사람 아니다. 아니다! 아! 그렇지. 나이 실제 주인하고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너네! 너네! 야, 야, 야, 어디 야, 계시나? 실스터 시스터! 시스터! 야, 인 야, 이 자식아! 너... 아니... 2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결에 앞서 시민의 고수들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걸로 무 뭘... 아침의 나라라고 해서 동해 일출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동해바다의 으뜸인 황태를 재료로 준비해봤습니다. 동해의 황태가 유명하다는 건 별다를 게 아닌데 이건 그냥 북어 아닌가요? 이런 재료로... 오, 막잡아 올린 것처럼 싱싱해 보이네요 밤을 꼬박 새놓 아침을 맞이하는 동해 사람들의 대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통일된 아침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북식 가자미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침 숙취 해소에 좋은 콩나물 김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저기 정력적인 아침을 꿈꾸면서 인삼 김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인삼보다 훨씬 더 정력적인 아침을 꿈꾸며 장래삼 해물보산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0명의 요리사들과 최고의 김치를 향한 두번째 김치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둘러싼 요리사들 모습이 마치 로마시대 검투사들처럼 보이는데요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잘볼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된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그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승으로 가는 승리의 열쇠라고 볼수 있겠죠 에 좋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한에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한에는 자승 입에 밥 들어가는 거다. 아빠! 아빠! 아빠! 재료를 봤을땐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냥 황태김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황태김치요? 황태? 우리 김치와 우리 황태의 만남이죠 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대치기에 맞춰서 물론입니다 우리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서 적절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적인 멋과 맛을 세계인들이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김치이지만 절인 양파와 노각 안에 김치를 채워 넣어서 그들이 보기에도 익숙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순득한 황태살의 감칠맛과 속이 든 김치가 철명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말린 황태로 이런 맛을 낼수 있다니 정말 마술 같아요 이 음식은 저지방 고단백이라 살질 염저도 없고 아침에 밥 없이 먹어도 참 훌륭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맛있는맛있는 음, 꽃깨 김치 같은 대게 김치네요 아, 보통은 개를 잘라 버무리고 말지만 어, 이건 내장을 걷어내고 김치 속을 버무린 정통 스타일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말밖엔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거 우리 김치가 예술 작품 경지에 다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음. 음 잠시만요 아 이거 맛이 없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 쓴맛이 약간 쭉 올라온다는 느낌이 저도 그 쓴맛이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양념을 배합할 때 혹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게살이 뭉개져서 좀 텁텁한 맛도 나거든요 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그 녀석이 만든 음식 맛을 가리고 쓴맛을 만들어내더라고 지금까지 두시간 동안 김치의 진수를 보여주신 10명의 요리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김치전쟁의 승자를 가리는 종합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여주세요. 1번 김주영 요리사 528, 4번 김준홍 요리사 535, 설주미 요리사 527, 배장은 요리사는 575. 이렇게 영광의 주인공은? 배장은 요리사와 성찬 요리사입니다 자 그럼 우승자를 가리는 김치 경연대회의 마지막 화두를 전달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의 웰빙 음식 김치를 제3의 생명 음식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김치가 세계인과 통하려면 어떤 의미의 김치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남은 두 분의 요리사께 그 답을 청하고자 합니다. 자, 결전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일 후 마지막 결전의 장에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김치, 나아가 세계와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김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결승 간 거. 비꼴 필요 없어. 이제 끝났으니까. 뭐가 끝나? <목소리> 보면 몰라. 어차피 더 이상 해보나 많아야 바보같이. 겁나냐? 누가 겁나서 그렇대. <목소리> 실력이 딸렸어. 그 뿐이야. 아니 성찬 씨 실력이 딸렸던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야 배장은 그 여자가 아니라 성찬 씨 친엄마가 다 썩어서 버리게 만들었잖아 여상이 아저씨 대게도 성찬 씨 엄마 김치도 아니 다행이네 힘들어도 정말 위했다면 끌어안고 살았어야지. 그게 부모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냐고. 1년도 넘게 알았다는데,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지는데도. 그게야지 감기하기라고 믿었다니. 아. <웃음> 너만 끼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 엄마와 날 막는 벽이 바로 춘향각이었고 난 그걸 없애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내가 다시 엄마한테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춘향각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누나를 안고 싶어 하셨어. 그걸 거부한 게 누나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리지 마.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니가 막아서 거야 모든 게너 때문이야 누난 지금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누나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거야 틀려? 난 말이지 요리사 한다고 돌아다니면서도 정말 엄마의 맛이란 게 어떤 건지는 하나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걸 알고 싶어도 그걸 미칠듯이 알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그냥 솔직히 얘기해. 넌 나를 꺾고 싶었을 뿐이야. 다른 거하고나 아무 상관없어. 그러지 않고선 네 자존심이 못 견딜 테니까. 엄마의 맛을 미친듯이 알고 싶었다고? 웃기지 마. 네가 버렸던 게 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말이면 다야? 내가 그걸 왜 버렸는데? 그러는 넌, 그러는 넌십년 동안 뭘 했는데? 닥쳐! 그래,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짓밟아줄 테니까. 꿈이라도 꿨어요. 성찬 아미를 만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게 어디 가자는 건데요? 알르켜 주면은 차장사 그만할 거야? <웃음> 어머니 부탁이야. 뭘좀 찾아봐 달래서. 그게 뭔데요? 아이, 그 자식 참말 많네. 그렇게 입으로만 요리를 하니까 음식이 그 모양이지 얼른 출발해 어? 야, 이 돌파라. 아직 몇인데 벌써부터 술이야? 아, 내 유일한 친구 아닌가? 그래. 수양이 그 사람은 잘 있고? 어, 아, 그 사람이 여전하지 뭐? 어, 이친구가 나일 먹어도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구만 그럼, 선생님이. 20여 년 전일. 아 바로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나는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기억하나 소금 창고에 쓰러져 있었다는데 몸에 소금이 가득하다구만. 내 동매 파열. 이미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어. 아무도 해줄 게 없는 상황이었지. 그러다 마침내 그런 기적같은 일이 밤새 벌어졌다네 의학적으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말이야 마치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는 무슨 절박한 이유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다음 날이 돼서도 기적은 대풀이 됐어. 아, 차라리 마지막 분을 얼른 놓는 편이 환자한테도 편했을 텐데 말이지. 그런데... 신기하더구만. 아, 자네 어머니는 듣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말이야. Oh, 장니 어머니들은 다저 소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모든 음식의 시작이고 끝이지만 은 그저 자신의 몸을 녹여 묵묵히 자기 역할만 다할 뿐이지 이제 알겠어요 저 대회 나간다고 그랬을 때왜 말리지 않으셨는지 이제 우리 각자 한 가지씩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구나 いただけ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料理長の招待だったらいつでもOKです で、決戦のメニューは見つかりましたか? そうですね いかがでしたか? 私のようなものがどうして料理長の料理が評価できますか? いや、これはなんで来ていただいたのかおかれですよね 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み素晴らしかったです一つ一つ私が何と言って評価したらよいかわからないぐらいにただただ初めて見ましたそのように不安そうにしていらっしゃるのはまさにその通りですまだ探させていません そうではありません見つけていらっしゃいますあの人たちを見てください楽しそうでしょあそこにあるかもあの中にあるのは何ですか皆世界中のどんな人の口にも合うキムチ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が何かその中心を支えている魂大切なものは他のところにあるような気がします すみませんつまらない料理のいえ正直に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ありがたいですさ말 어디 납수 잘해 보라 그래 라역시면 빵. 자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살다가 죽으라 그래. 이건 절대 나쁜 짓이... 아니다! q u i 만들 건지 끝까지 말안 해줄 거야? 말했잖아. 엄마의 맛. 항상 이런 식이야. 내 이런 식으로 빠져나. <웃음> 자신은 있는 거지? 그럼, 물론이지. 배장은 요리사가 생각하는 진정 세계인과 통할 수 있는 김치는 어떤 김치입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맛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본질이자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요리사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심이 담긴다면 세계 어느 곳 누구의 마음으로도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는 세계인과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어머니의 맛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맛의 가지수는 어머니의 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같은 거라면 이 맛이 세계인과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은 마음을 움직이는 맛과 어머니의 맛에 대결이 되겠군요. 자, 부대에는 전국 산지에서 직접 공수된 최고의 재료들이 보이고 두분 요리사들 자리에는 각자 가져온 비장의 무기들 역시 눈에 띕니다. 재료는 같아도 그 배합하는 것에 따라서 수백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치의 세계인데요. 자, 최후의 결전을 벌일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역시 두 시간. 세계인과 통하는 최고의 김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전통적 방법을 고수해왔던 성찬 요리사, 반면 세계인들을 향한 퓨전 방식을 고집했던 배장은 요리사, 이번엔 어떻게 전통과 퓨전이 부딪힐지 두 요리사 예술적 창조의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길까요? 글쎄요, 그 옛날 김장 담그는 날은 손이 없고 살이 끼지 않은 날을 택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래 전부터 목욕제게 하고 부정한 것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역시 목욕을 한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요 예전엔 긴장날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죠 혹시 화가 나거나 심기가 불편해지면 체내 염분의 혈중농도에 이상이 생겨 미각을 교란시킬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김치를 만든다는 거 그만큼 예민한 작업이죠 쓰는군요 재료 고유의 성질을 파괴하지 않고 살려가면서 조리할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 반면 배장은 요리사 이 재료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요리하고 있는데요 재료 각각의 특징과 맛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요리사의 집념이 보입니다. 김치를 쫙 찢어가지고 밥할 수푹 떠가지고 우리가 살짝 얹어, 요 돌려 알아? 그다딱 먹으면 그 박자가 딱 맞는 거거든. 반찬이 피아조용기좀 좀 해봐요. 이번 카메라 그대로 있고 이번 성찬이 잡아봐. 아, 뭐야 이거 똑같잖아. 아, 선배, 두 사람 커닝하는 거 아니죠? 아두 사람 김치가 똑같지 않아요. 김한호 선배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다, 그렇지? 맞습니다 형님! 야, 쟤네도 텔레비 안 보인다, 이 자식아. 크, 좋다. 이게 무슨 술이냐 야, 이 술에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거? 크, 음. 진짜. 이건 절대... 아니다! 이 맛은... 엄마!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김치대전 초대 챔피언을 결정할 심사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거 둘 다... 배짱은 요리사, 이번엔 퓨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 방식의 배추김치네요.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이게 바로 제 마음을 움직였던 맛이었습니다. 근데 두분다 일반적인 배추김치 같아 보입니다. 이런 평범한 배추김치가 과연 세계인과 통할 최고의 김치라니? 시식 전에 두분 요리사들 말씀을 제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김치를 실컷 먹었지만 난 아쉬웠습니다 왜냐?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배추김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대회 취지가 새로운 김치 개발이었습니까? 저기 저기 저 내, 내가요. 내가요. 저저 저 지난번 저 경연대회 때 소금이 잔뜩 들어간 그 1500년 전그 신김치 먹고 밤새 물로 얼마나 먹은 줄 알아요? 아니 우리도 잘 모르는 김치를 어떻게 세계에 내놓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같은 김치를 냈다고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결국... 맛으로 승부를 낼수 밖에 없겠군요 저... 잠시만요 게 뭡니까? 대회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재료로 만든 똑같은 김치입니다. 일정 기간 저온 냉장으로 숙성시켰을 뿐이죠. 김치의 참맛은 발효의 맛이지 않습니까? 이 아, 이거 어떡하죠? 그래도 대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숙성된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음. 그럼 똑같은 조건이 됐네. 드시죠. 여, 망설이지 아, 말고 드시죠. 네. 그렇지. 젓국과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맵고 짜기 쉬운데, 여기에 찹쌀풀을 넣어서 진한 감칠맛이 납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전라도 김치랑은 확실히 다른데요. 음. 아주 잘 익었어요. 아, 여긴 어머니의 맛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맛과 똑같아 보이기는 한데 예 원래 어머니의 맛이 마음을 잘 움직이죠 음. 그럼 맛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어, 그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정말 똑같은 김치맛이라고밖엔더할 말이 없는데 숙성 상태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요 정말 똑같이 맛있습니다 음. 이보세요 김 국장님 어. 말을 하려면 좀똑바로세요 맛이 똑같다는 말이나 똑같이 맛있다는 말이나 뭐가 틀립니까? 아, 잠깐만 두 김치가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 말씀어봐 말씀해 봐 저거 먹고 이거 먹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 먹고 저거 먹으면 뭐좀알것 같습니다. 해녀오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상을 아니야. 내 김치는 분명 내 머릿속에서 나온. 사실, 제가 만든 김치는 절 키워주신 어머니의 김치 맛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전국 최고 중 최고라는 재료로만 김치를 만드셨습니다. 배추, 소금, 마늘, 새우젓,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직접 챙기셨죠. 뭐 하는 거야? 그 중에 고추는 태양초만 쓰신 게 아니라 남들은 안 좋게 보는 화건초도 같이 섞어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초는 맵고 톡 쏘는 맛이 일품이지만 영양성분을 살려가면서 말린 화건초에 비해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그런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의 오미를 넘어서는 발효의 맛을 가진 김치를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누나한테 궁극의 미각을 가르치려 하신 거야.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렇지? 듣기 싫어 그만해. 어머니 김치엔 계피가 들어가 있었잖아. 왜 그런지 알아? 다른 집에서는 잘안 쓰잖아. 근데 어머님. 꼭 계피를 넣으셨어. 어려서부터 누나가 몸이 차다고 그런 사람한텐 계피가 좋다고 누나를 위해서 그러실 수 밖에 없으셨던 거야. 그것이 바로 춘향각 김치였고 그 김치가 바로 어머니 마음이셨어. 난 정말 나쁜 딸내미였던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이뻐. 잠깐만, 잠깐만. 아휴 나한테 다 떠넘기고 얼마나 잘되는지한번 두고보자. 됐다. 응? 아, 춘연각 달라고 바락바락 우기 싫더는왔 <웃음> 그래도 누나가 여기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주니까 내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야. 뭐, 정 마음에 걸리시면 우리 성찬식품 물건이나 좀 받아주시든가. 싸게 해줄 거야? <웃음> 아, 아, 아, 천지신명의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춘향각을 다시 열면서 천지신명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앞으로의 번영과 내일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일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정성껏 올립니다. 이 치사놈! 아 내가 이걸 좀디스카운트를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배달이 안 된다고 그러네! 이거 선물 굉장히 크죠? 무겁습니다! Excuse me! That's all right! <웃음> <웃음> 아이, 좋네! <정도네. 웃음> 그만해! <웃음> 아, 그놈 잘생겼다! 사비! <웃음> 사비, 고글줄라이저 꺼내줄라이저, 아이, 저 화상자! 스몰! 라오! 아, 아, 어 봐봐, 봐봐. 봐봐. <놀람>